자 드디어 가드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 보라고 되어있죠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예, Objective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이드 스토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3대 중량을 이야기하는 아이 정도 든다고 하네요 uh -huh. 총알받이 얼마나 할수 있냐고 하죠? One, maybe two. e exactly. 자, 이래서 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So...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m 스킴을 찾아보면 납치 캐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드네미라고 되어 있죠. 근데는 지금 제가 여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아니면 좀 내부를 좀 다듬을게요. 지금 전기가 약간 좀 모자라요. 왜냐하면 그 연구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전기 작업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음 어디갔지? 자, 제너레이터 있죠? 제너레이터를 하나씩 더 설치를 할게요. 음? 뭐지? 왜안 좋아질까? 어, 되네요. 자, 일단 두개 정도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쪽으로 가가지고 자, 특수 작업 좀 합시다. 여기 있죠? 여기다가는 그거 하나 만들 거예요. 연구 속도 올리기 위해서. 그 연구대를 만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아, 자, 저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되죠 여기 보시면 아이템에 자, 화이트보드를 하고 있어요 이 화이트보드를 지으면 연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래요 이렇게 오케이. 한 다음에 당연히 한 명을 더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언 트레이닝 쪽으로 가가지고 사이언티스트 한명더 누르면 돼요 호잇. 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서 누군가가 변환작업을 할겁니다 오나요? 어 그래요 오네요 자 이런식으로 작업이 된다는거 자 모든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고 보세요 벌써 전기 사용량 5정도 사용했죠 나이 와중에 미션이 하나 완료됐어요 다른거 한번 해보자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합시다 지능 수치를 올려준대요 그러면 괜찮을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얘가 빨리 변환이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Research has begun. 그래 연구 시작됐고 호이 그쵸 이리온 이리 자 이리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다들 어디갔어 논땡이들 밥 먹으러 갔니? 아 그래요 밥 먹고 있죠 그래야 밥까지 굶기면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 아무튼 얘들 식사나 뭐집침시간 끝나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응. 뭐라는 거에요? 자 여기 사람들 오면 바로 연구를 시작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 명은 어디 간지 모르겠으나 이제 와서 작업을 시작하니까 자 시작 그래 연구를 빨리빨리 진행하시는데 어디 가시나요? 헤헤. 뭐 어찌됐건 기다리죠. 왜두 명서 충분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중간에 이렇게 연구가 완료된 거 있죠? 아니 그 목적이 완료된 거 이런 것들은 돈을 빨리빨리 얻어두시는 게 좋아요. 뭐돈 없을 때 하셔도 되고요. 어 그래요 지금 스킨 하나가 완료됐다고 하죠 바로 납치를 할게요 호잇. 자 이렇게 덮고 이건 30분밖에 안걸립니다 우리 섬은 어디니 여기도 가지 납치하는게 있긴 한데 뭐 이미 이쪽으로 보내면 끝나죠 그 다음에 돈도 부족하니까 이제 슬슬 돈을 벌어야 돼요 어, 드디어 잡혔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연구 완료됐고 자 이번에 해야 될게제 생각에는 지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임팩트 애널라이저 있죠? 이를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크기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크죠? 그러면 이쪽 라인을 좀 걷어내긴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저 돈이 많긴 하니까 뭐 어떻게 든면 되겠지? 자, 이렇게 걷어내놓고 애널라이저를 하나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어이? <웃음> 비싸죠? 전기도 십잡아먹고 돈도 3만 이상 잡아먹고 그래요 일단 이렇게 놓고 카드가 잡혀 들어왔어요 이카드를 어떻게 할지 좀 판단해봅시다 물론 신문해가지고 지식을 얻어야겠죠 최대한 빨리 신문할수록 얻을 수 있는게 많아지니까 바로 집어넣자마자 꺼내서 고문을 시키는게 좋아요 던전키퍼고 똑같아요 최대한 빨리 집어넣어야 죽기 전까지 이것저것 다 털어, 그, 털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여기서 에스코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스킬 많이 남아있죠 앉으시고 자 과연 고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어잇! 어이, 야 누가 그딴 식으로 하래 이거 뭔가 흑마북사 같아 <웃음> 자 어째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죽어요 죽으면 비닐 포장팩에 담겨지고 이게 예전에 이야기했던 인시너레이터 여기에 소각됩니다 아, 이렇게 소각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 저희가 돈이 많이 부족하죠 바로 돈을 캐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보내도록 할게요 됐네 돈 생기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속도 올린 다음에 저가 연구하기로 했었던 게 있잖아요 그쵸? 이런 벽돌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연구로 가서 어 이건 아직 진행 안 했고 Objective. Okay, 자 여기서 연구를 누른 다음에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진행할게요. 허, 돈이 없어. 기다릴게요. 다른 거 먼저 연구를 시킬까요? 다른 게 돈이... 아 들어가는구나. 다른 것도 돈이 들어가요. 그냥 내비둘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가드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선 트레이딩 룸을 좀더 늘리라고 돼 있으니까 음. 좀 늘릴게요. 이게 그렇게 넓혀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아왜 이렇게 많이늘 필요 그래. 다음 목표 available 아이템 중에 음. 자, 펀치 머신이을들여 놓으라고 이 있는데. 얘는 좀 뒤로 옮깁시다. 아, 옮기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얘는 좀 다르게 배치를 해야겠네. 음, 잠깐 위치 를 바꿉시다. 자, 이렇게 하고 얘가 끝자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한 면밖에 안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네가 너는 양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합시다. 호이아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게 돈이 없죠. 자 드디어 가드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드 지금 두명 혹은 한명 고용하려고 되어있는데 두명 한번 고용해보죠. 이렇게 하고 근데 돈이 없죠. 내비둘게요. 자 지금 미니언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들좀 확보를 시켜볼게요. 어디보자. 이게 여기였겠죠? 자 라크롬 이렇게 좀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내부 아이템 있죠. 이락커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만 지어놓을게요. 이게 한 명당 몇 명이지? 좀 봐야 되는데요. 아프지 세 명이구나. 그러면 이거 좀만 더 어, 이렇게 해보죠. 이 라커룸 같은 경우는 특수 건물들 상대로 작용하는 그런 건물이기다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어둔 게 좋아요. 아니 이거 왜안 와? 설마 이거 자리 없어서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자, 이거 약간 좀 자리 위동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이동시킵시다. 호잇. 그래요, 오죠? 응, 됐어. 자, 그리고 스키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또 돈을 벌어봅시다. 근데 지금 열기가 또 애매하죠? 어, 열기를. 일단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열기가 몇이니? 31이죠. 31인데 15 더하면 49죠? 아니 46이죠. 이거 정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호잇! 자 돌립시다. 이거 스토러. 하자마자 열기를 내려버리면 될것 같아요. 또 어디로 가라는 거야? 라드 트레이너? 어 그건 내가 지시 내렸을 텐데. 아 두개 지으라고? 야내 돈이 어딨다고 머리 아프죠? 자 일단 여기다 지어놓을게요 아니 돈 없는데 왜 자꾸 자꾸 이래? 자 지금 돈이 없으면 이렇게 오브젝트 찾아가가지고 어, 돈을 얻어내시면 돼요 어디갔지? 그래 이런거 있죠? 자 이렇게 한심 놓고 자 빨리빨리 지워주시고 훈련도 시키고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카드가 변할지 맞네요. 어이 깜짝이야. 남자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돈이 좀 남아도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 연구를 하면 되겠죠. 여기로 가서 땅파기, 땅파기 진행할게요. 이게 끝나면 그 전기하고 그 다음에 어 나중에 층도 있네요. 그쵸 나중에 이런 거 골드라든가 이런 건 상한선 좀 올려주는 걸 해봅시다. 어차피 이거 다 연구해야 돼요. We have two guard trainers, so set your l a r to always try and maintain four guards. 아그 그래요? 네명네 y 네 o u 네 r minions 네. will quickly train and create new guards to take their place at your side. 아이 도데왜 자꾸 자꾸 훈련시키라 그래요? l o k a them go. I could do t h 자 그래서 지금 최대 4명까지 가드로 훈련을 시켜야 돼아 가드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와가지고 도와주네요. 자 이제 한 명만 더. 아니 이거 왜안 쓰는 거야 이거. 그냥 이거 좀 다른 데로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자 뭔가 사용이 가능하게 위치를 좀 바꿔봅시다 후잇! 됐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돈이 더 필요하면 얘를 더줘야될 거예요 이거 라디오 리피터라고 있죠. 이걸 버지하지만 각 대륙에 대한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돈이 생기면 한번 해볼까요? 아 그전에 가드포스트 만들래요. 가드포스트 만들어야겠죠? 가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가 입구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라인에다 지을게요. 오잇? 자 이렇게 하고 컴퓨터 실질적으로 이쪽 라인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막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어요 응? 누가 온다고? 헤스키 인베스티게이터. 너야? 아닌 것 같은데. 아얘 아니죠? Guards like to use their muscles to defeat agents. Tag this agent for swift termination. 잠깐만. 안에 있어? 좀 찾아볼게요. 음 이상하다. 안에 네, 보이지 않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 거 아닌가요? 자, 한번 봅시다. 음 아직 안 들어왔어. 기다리면 돼요. 여기 왔죠. 이놈 시키를 죽이래요. 오이, 그래요? 자, 빨리 빨리 배신자를 죽이십죠아 어, 어디 가세요? 야, 니네가 싸우러 가면 안 되지? 자, 얘 출발하기 시작했죠? 야, 죽이러 가야지. 뭐 하는 거니, 지금? 어, 이동하나요? 아, 야 에이 야,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안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다리고 스킴 하나 완료됐으니까 바로 또뭐 작업을 진행하죠. 2만 달러 30분 동안 음, 돈을 천천히 올려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합시다 그냥. 아니지.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해도 되잖아. 자 이렇게 할게요. 버그가 걸린 것 같은데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죠. 아까 마크가 떴는데 못 나가고 있어. 에라이. 그 다른 일좀 합시다. 다른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들어온다. 자 들어옵니다. 죽여요. 자, 이거 알람 모드 올리려고. 끔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소각을 시키면 됩니다. 깔끔하네요 네, 자, 그동안 이제 뭐 하면 되죠? 아, 또, 또, 또, 또, 또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요? 음. 가드포스트 건물이긴 한데, 그래요. 일단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쪽 라인에다 지을게요. 현재서성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아 맞다. 가드포스트가 아니었지. 가드포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치유 건물이에요. 가드포스트 건물은 따로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가드포스트는 애들 대기하면서 감시하는 역할만한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작게 지을게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짓고 아니 뭘 이렇게 크게 지으래? <목소리도> <그래서> 이거를 <목소리도> 하나 정도 설치하요 응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이렇게 설치하면 되죠? 자, 이런식으로사이드퀘스트가 완료가 q 어요 자, 이 얼마 받니? 자, 또동대 중량 자, 이는과학 자, 이동식으 이동식으로. 자, 자, 이동식 자, 이 없죠? Are you okay? Wait, I don't want to know. One down, two to go. 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고용했어요. 자, 이런 다음에. 여기는 땅을 또 갈아 엎은 다음에. 여기다가 발전소를 지어야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리가 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딱 한칸 남죠 좋아요 이거 두개 지읍시다 자그 다음에는 또 다른 퀘스트를 진행하러 공급되는데 일단 스킵 하나만 더 진행하고 이런거 있죠 이런거 진행하고 바로 해볼게요 벨벳이네요 둘 중에 어느 걸 할까요? 배배 씨 나을 거 같아. Another group of agents, q u n t e a genius with a dubious criminal past, purchase an exotic lair in it's probably all the helicopters. They'll be wondering what we're doing out here. That's why I chose this location. It... I think the problem is that it's abandoned, boss. Not many people for once. You make a good point.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벨벳이라고 하는 건데 음, 벨벳은 그 호텔에서 얘기하는 예전에 벨보이라던가 뭐 그런 기타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꾸민 다음에 그 범죄 발생량을 줄이고 돈을 삥뜯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사용한다고 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납치하라고 되있는데 음,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좀 기다립시다. 만약에 그 돈이 모자라 싶으면 이거 하나 더 집시다. 자, 이 아이 더 지을 수 있어요. 어디갔지? 컨트롤 룸인가? 라디오 리피터죠. 그래 이거를 하나만 더 지을게요. 호이 전기 남아 돌죠? 괜찮을거예요야 드디어 됐어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만약에 진짜 갈려질 수 있는지 이렇게 옅은 땅도 있어요. 이거를 이거 누른 다음에 오! 됩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냈어요. 자, 이런 게 됐고 이제 다른 거 연구를 해야겠죠. 이제 지금 전기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를 연구하겠습니다. 근데 2만 골드 음... 값어치는 할것 같아요. 그럴 거라 생각돼. 일단 여기까지는 다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합시다. Research has begun. 그래 이것도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구나 자 여기는 컨트롤룸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두 배로 벌죠 아 됐어요 두개 만들어졌죠 그래요 이러면 지역에 대한 침략이 가능해질겁니다. 리프트가 있으니까 납치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응? 아직 안되는구나. 아 이런식으로 정찰해가지고 지역을 확보해야 되네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벨벳이 있는 지역을 찾은 다음에 납치 시도해볼게요. 근데 벨벳들이 원하는 위치 없어요. 젠장. 어, 여긴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다가 스카웃을 보내가지고, 이쪽에서도 돈이라던가 기타적인 그 퀘스트 진행해볼게요. 그냥 미친척하고 이거 여러개 세울까?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룸 자 이런 데는 안되죠 됐어 돈이 약간 좀모자릅니다 라디오 리피터 세워질 수 있다고 얘기해줘 는 안되네요 여기 라인은 없애야겠다 자 없었던 일로 하고 야, 이쪽 라인으로 늘릴게요. 아니면 여기를 덮하던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도 살짝만 덮할게요. 그 다음에 위치 조절을 합시다. 하나 둘 그래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야 돈이 없다니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게요. 그래 그래 유지시키려면 이제 필요하겠지. 여기 이제 작업 진행 중이에요. 좀만 기다리면 되고 이동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남는 네트워크 있죠. 이럴 때 납치를 할게요. 으 어, 그래요 지금 제가 자리를 옮기는 중이라 연결이 잠깐 끊겼었죠 여기 이렇게 연결됐고 오늘 빨리 캡시다 시간이 없어 호잇. 각 스킨마다 하나의 프로세스 운영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역을 점거하면 오늘 그만큼 더 많이 벌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좀 정리를 합시다 좀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색깔일까 진짜 보라 색깔이죠? 그래요 이 아이를 납치한 다음에 고문을 시켜가지고 지식을 얻어 볼게요 그, 지금, 리프터가세개 있잖아요. 그쵸? 그, 한 군데 더 확보를 합시다. 여기는 왜?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제가 너무 많이 지었어요. 이게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지금 최대 두 개, 밖에 유지가 안되는데 뭐좀더그 돈이 모이면 연구해 가지고 한 개씩 좀 늘려 볼게요. 그러면 될것 같아. 자고문 시간이 왔어요. 호이 <목소리> <어이? 목소리> 여기로 홀딩 리고에스코자 빨리 나오시고 이이이 자,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냅시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죽었습니다 이것도 트레이딩 룸이 필요하죠. 그래요.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이 아이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돈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베베 트레이더 가격이 만골 만골드예요. 흠.. Hmm. 일단 기다립시다. 돈모일때 까지 야 드디어 새로운 발전기가 나왔죠 지금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연구를 좀 중단할까요? 음,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일단 기다립시다 벨벳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것들도 나중에 다그위치좀 바꾸던가 할게요 일단 이렇게 제 2600골드가 나가죠 아 그동안 저희가 퀘스트 완료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바로 지릴게요 그러면 돼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거 팔면 돼요 나중에 호잇. 자 이렇게 하고 자, 벨벳 트레이너 한번 지어볼게요. 어디다 질까? 일단은 여기다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유혹한 다음에 여기서 삥을 뜯읍시다. 그럴 수밖에 없어. 야 너는 왜 다쳤니? 쉐다네. h o the m t i n i n g screen to request some advanced minions. 완성이 됐죠? 훈련을 시켜 볼까요? 지금 몇명 훈련하라고 했죠? 한 명이죠. 그래. 아 뭐야? 2명? 오케이 자 집어 옮기는 훈련하고 뭐 기타적인 훈련 다 하죠 이게 벨벳입니다 호이 좋고 자한명또 어디 갔나? 빨리 훈련해야지 됐어요. 자 이제 그 삥을 뜯기 위한 테이블을 건설하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데 지어도 되고요. 자 여기 끝자락에다 한번 지워볼게요. 아니면 여기 기둥 쪽 라인에다 짓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괜찮겠죠? 오이 하나만 지으라고 하니까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삥을 뜯는 거예요. 땡 뜨는 양은 그닥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지라고, 오케이. 음, 그러면 여기다 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놀람> 자, 배치시키는 방법은 이거 누르면 깊게 벨벳이 올 거에요. 언제 오니? 달려오니? 뭔가 유혹을 해야 되지 않겠니? 벨벳 어디 갔니?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호이? 됐어요. 자, 움직이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거에요. 자, 오셔서 삥을 뜯기 시작합니다. 13, 19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죠 어디 어디 어디 자또 새로운 에이전트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수상한 움직이는 보이지는 않아요 아 여기 있다고 음 이거 이거 눌러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벨벳을 조금만 더 훈련시킬게요. 자 벨벳을 한 4명까지만 고용할게요. 을 됐어. 이거 말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돈잘 벌린다. 자 다른 거 연구합시다. 이럴 때 연구해야지. 금고 저장량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건 뭘까요? 음... 워커 지능이 50 이상 올라간다? 아 범위 이거 다확 하는구나.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뭐지? 아 이거는 체력이고 하이달랏? 아니야. 이거 한번 합시다. 근데 돈이 없어. 여기 있는 거부터 차례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티어2 연구는 다 2만 골드 정도 나가니까 결국은 이런 거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차근차근 합시다. 그래서 이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그 아이 어디 갔니? 이거 좀 쫓아내봐, 좀. 움직이질 못하니 아마 들어올거예요 들어오면 알락키고오 봐봐요. 얘가 커트하죠. 베벳이 이런 용도예요 여기서 커트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수 있으면 시키는게 바로 베벳이죠자 이렇게 보내놓고 너는 그 타고 가시고 돈 버는 애들 다 어디갔어? 이거 로테이션 돌리긴 해야돼. 얘들도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런게 필요하긴 하더라고. 자밥 먹는 자리가 은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좀만 더 늘려볼게요. 공간을 좀더 확보시켜도 될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칸 하나 더 파야 돼. 더더판 다음에. 응? 일도 안 돼? 아 이건 되죠. 됐어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가 문제야? 아 그러면 이거 메꿀게요. 필요 없으면 메꿔야지. 자 이렇게 할게요. 됐어. 자그 아이 어디 갔니? 갔니? 간것 같아요. New main objective available. Once a minions' morale has fallen to critical levels, they'll need to relax in the staff room. 또 짓라고 잠깐만. 아 그래요. 자 미니언 휴식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 주변에다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야.. 왜뭐 이렇게 크.. 크게 줄르래 이거? 됐죠? <웃음> 어, 어.. 그래 이렇게 보려 지금 현재 속 방법이 었구나자 이렇게 할게요. 아.. 자리가 모자라요. 돌리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 좋아요. 자 yeah,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어요 다음번에 또 두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보이 you know <목소리> 그런 느낌이죠 근데 얘는 너무 <목소리> 똑똑해서 그거 말고 더 많은 일을 하이 <목소리> 바라는 것 같아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자 이렇게 또 전기가 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럴 때 빠르게 건설해야겠죠 을자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꽤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 여기다 지워놓고 아 아니죠 음.. 공간을 좀더 확보를 합시다 이걸 먼저 땅을 파 다음에 한 이정도 땅 파면 되겠죠? 여기다가 새로운 발전기를 지어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지어볼게요 어우 겁나 비싸죠? 야 이거 너무 비효적인거 아니냐? 근데 어, 면적 대비를 생각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거 같긴해요 그쵸? 야, 어쩔 수 없죠. 지읍시다. 나중에는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층을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자 전기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이드 퀘스트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돈을 좀 많이 벌려면 대륙이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좀 빠르게 모아야 될것 같아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 연구리스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계치가 있을 것 같아 한계치를 찾아보고 그거를 좀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쵸 여기 있죠 이거 그래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볼게요 자 다음번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